Hello Adventurers, I'm Laila, the video you're watching right now is the Heidel Ball story so far. Which means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our journey together throughout the Black Desert Mobile, starting right after the Heidel Ball until our latest update. Today, as always, we have Jeremy with us to talk about this together. Hello Adventurers, and it's so good to see you again. Also, our Executive Head of Division Changung-nim is here joining us to deliver all the messages and the information that he's prepared. And we all know you are much more excited to hear from c h a n g h o n i m than from us. <laughs> Hello, Adventureos. Uh, 안녕하세요. Uh, 이번이 두 번째 인사 드리게 됐는데요. Uh, 다시 만나봤기 떄서 정말 반갑습니다. Well then, we should get started. But before we do so, I must inform you that Jeremy and I will be speaking in English for your convenience. But for c h a n g h o n i m he will be speaking in Korean to deliver his message fully and to all of our adventures. There are also 8 different languages that we've prepared, so you can turn on the settings right below the bar. Please understand, and let's start right away. Before we start with the recently patched updates on the roadmap,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r voices. First, there was the update that you all liked. When battling the field with other guilds, it was pretty hard to figure out the locations. But with the ping function updated many of you told us that it has become much more convenient to play the guild content strategically right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을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게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Also In spite of the fact that camera lock-on was improved, there were some negative feedbacks about the zooming in automatically for certain locations on the map. 가장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그 주민 현상이 발생되는 지형이나 컨텐츠로부터 빠르게 이렇게 수정하려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주민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어 공간이 다시 생기면 원래대로 줌아웃 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어요 근데 어 상황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해소를 하려다 보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The next one is, of course, v i r u s PvP content that our adventurers have voiced out of which I definitely cannot just leave, the HP adjustment for Karkia Arena, of course, Normal Arena, and the time-gated r a m i n u s Changung Lin, any few words about it? 카르케아나 일반 투기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 공격력과 체력도 다소 공격적으로 설정이 됐는데 어 10월 11일 예정된 업데이트에서 KR과 맞추는 어떤 작업들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뭐 라모네스 이용 시간은 뭔가 여러분들이 의견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 처음에 오히려 참여 가능한 시간대가 너무 많아서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게 시간대를 이렇게 제한했는데 매, 늘, 않았지만, okay. You've heard that, right? As a person who loves PVP, I also feel the urge for this update and hopefully it'll be updated in the game as soon as possible. From this point, I'm going to hand it to l a y l a Yeah, we do know that you love PvP, and all of our ventures actually are familiar with this fact. But yeah, so um, at the previous Heidelball, t a o n g n i m shared three main directions about the second half of 2022, and one of them was about CP and growth. Uh, growth a 전투력이 성장하데 있어서 지식은 되게 기초 체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기초 체력을 Uh, well, and t e e r r o u r o l i n c r s e the n e s s w boost, c o u m o n t a n g u i l t a a n n o e e n s o n d o e l e l e g o 150� 총. t h i a p p l e s a o on tas kill a n c o m s s s r o evolve f s t e r a n a s t e r c a a b l e of moving r o g h a n d u n o o a n aug a o e a a e s a a And to add to that, we've also added Party Rush a content where you can obtain materials together with your Bloodkin or Guild Members 상대적으로 낮은 전투력 구간대에 계시는 무언가분들이 의형제나 길드원과의 유대 관계를 쌓으면서 혼돈의 축, 혼돈의 핵, 뭐 아크람 예언 같은 모상을 같이 획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의도하고 기획을 했어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무언가분들이 애용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Well, I do agree there were so many positive feedbacks about this Warhorn update from our adventures. And did you enjoy it? Because you have g u i l d s Did it. <laughs> I did not enjoy it. I did enjoy it. Yeah, yeah like from a moment like.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토벌 소진령에서 혼돈의 핵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획득하시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성장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I also would like to mention Harmony Stone, uh, where it can potentially help adventurers in their CP progression. With the insufficient materials required, it was and still perhaps difficult to craft it. 연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빠르면 올 겨울에서 내년봄 사이에 한국 한국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이 과정에서 한국 서비스 콘텐츠 업데이트 시점, 그때의 성장감과 지금 글로벌 서비스 모험가 분들 간의 갭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무마해줄 제약가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이를 이렇게 완충해주는 역할로 어 앞서 말씀드렸던 토벌 소집령이나 인게임 이벤트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So well. game mm -hmm. Highly desired in Black Desert Mobile that our adventurers are indeed looking for. Okay. okay. Well, up next, the PvP and guild content updates. First, I'd like to talk about the Battlefield of the Sun, Calpheon Defense. Yes. Well, personally, I was excited with this update because, you know, since the adventurers who don't have a guild, Like myself, could get a little taste of what's g o i n g to happen in a siege war, and yeah. But still, that's just my opinion. And there were t o o were some like different feedbacks or reviews about this update. Let's talk about it. Calpheon 방어전은 그 Calpheon 진영과 발렌시아 진영 이렇게 나뉘어서 지난 역사 속의 공성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뭐 낮은 전투력의 무언가 여러분들이 코끼리나 대포를 이용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고 기존의 공성물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공성 경험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어, 다만 최근에 수성 측이 너무 유리하다는 그런 동향들이 확인이 돼서 밸런스와 지표를 지금 면밀하게 확인을 했고요 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뭔가 여러분들께 선보이기 위해서 당분간 어, 폭풍의 진경로와 붉은바람 격전지 위주로 로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칼온방화전은 그래서 로테이션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OK, uh, well, on a side note, uh, there's no way we're not talking about the event that we recently had, The Sandcastle sure, Showdown, where many adventures out there have been talking about <laughs> I'm like, just trying to sense, but no, but utter now w t h the otter sound. It's an otter sound, but yes. 사실 이제 물타르는 모래성은 되게 가벼운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된 이벤트형 텐츠고요 글로벌 모험가분들이 가끔 파프나 크오 같은 수인 클래스를 내달라고 하셨는데 이걸로 조금이나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I mean, I do remember because last time we had this like same kind of after h i d e a um, b l e update review video, right? We had that one before, right? So There was a suggestion that like one of our ventures or actually some of our ventures wanted an otter class as their main so he, they were asking t a e o n g n i m if otter can, class can be a main class for our upcoming future and h e o n g n i m obviously said no but yeah maybe this sort of actually helped or maybe made you satisfied y yeah, e just yeah. to get the chance to become otter in your life Exactly! Life, Papu it. or k r e o Yeah hmm. Well Another update that is worth mentioning is the elite guild raid. As you know, it's a 10-member co-op PvE content where you can carry out critical strategies with your guild members. 네. 뭐 길드 안에서 하나의 목표로 유대감을 다질 수 있도록 추가한 콘텐츠였어요. 뭐 아무래도 높은 전투력을 보유한 모험가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콘텐츠다 보니까 어 길드 간에 서로 얼마나 높은 단계까지 진출했는지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길드정의 공격대의 경우, 어, 기존의 길드 토벌보다 공략하는 요소를 좀더 강화를 했고요. 어, 그리고 우르곤과 루트라비 중에 누굴 먼저 쓰러트려야 할지, 둘의 힘을 어떻게 분산시킬지, 길드마다 이제 공략법들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스트레치. 음, Well, yeah, and there were some new contents for our High CP Adventures, A.K.A. Season Adventures, and with the appearance of the fairy, um, there came Lila in Black Desert Mobile, just like my name. 네, 요정은 오랜 기간 되게 준비한 텐츠인데 스튜디오 안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모가 여러분도 요정을 좋아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Yeah, I'm, I'm, I was really flattered. Well, Uh, well, the fairy isn't named after me. It's more like the fairy uh, I was named after, the fairy Lila. But yeah, we were all excited, and many of our adventures were excited to meet our little cabbage friend. But there were some comments that the required conditions for meeting this fairy is just too hard. Also, since it's like it's quite a brand new um, update, so we were sort of confused and lost of how we can raise this fairy. So, can you give us clues or is there any other ways that you can help us out? You don't have a lot of clues or are there any other ways that you can help us out? y 추구하는 육성 방 a 은없 a 고 저는 생각을 하고 e s or are there any other ways that you can help us out? You don't have a l o f c a r a s y a u t don't t there n o w a y t a c e s u c e s e a n e a a n d l e a r a n r o <laughs> so there isn't really like um, other strategy or other ways, but it's more like giving love and affection towards your fairy. It's more like, like we said on TNL, like it's raising a child. Um, but yeah, I hope that this will help everyone in progressing their fairies. And of course, next will be trials of a tour. Of course, a new content that will be updated, or I guess that was updated last September 27. c h a n g o n could you please explain it to us? The Shiran is a very s a r o n g control of the Shiran and the s i r a n s content. The character is a very strong control of the Shiran's content. The s h r a c n t e n e r strong c n d o the Shiran's content. The s h i r a c o t is e y t o n g c o n t o the Shiran's o n e n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콘텐츠예요 어, 아토르 실현에 도전하셔서 보상도 획득하시고 만족해하시는 시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t's a new update Yeah, so it's, it's very clear It's not a feeling of having a weekly homework But of course, rather challenging yourself by planning a strategy before entering Trials of a t o u r and obtaining rewards And do we like challenge? I do love challenge You love challenge? Yes y o u r a d v e n t u r e s love c h a l l e n g e They do love challenges. Okay. <laughs> okay. Well, Jeremy, what's your current emblem status? I just got my last Chaos emblem two weeks ago. Oh, okay. I'm <laughs> regretting asking you, but yeah, yeah, I was told that the Path of Glory season 10 will be updated on the first week of November. Is this true? y e h Well, t h e n 10 is the last season. The final season is e season. 휘장이 됩니다. 어, 매 시즌마다 새로운 휘장을 획득해야 하는 부담감을 이렇게 해소를 하고 성장시킨 휘장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 마지막 시즌인 만큼 휘장 시스템 또한 개편이 될 예정이고요 휘장 돌파뿐만 아니라 꾸준히 성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 휘장 장식이 추가가 됩니다 뭔가 여러분의 감원이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될수 있는 수단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You know, I don't know. So you just got your chaos emblem, but you still have to try it again. Well, all I can say is I am indeed looking forward to the last season of Path of Glory. u h h u 어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뭐 mm -hmm.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양한 방면에서 몬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투의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의 일환이라고 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기어가긴의 태고 단계를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고 기업각인은 기존의 각인, 기억각인보다 상향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받을 수 있는 효과의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기억각인의 능력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이 지역 간 이동을 하게 되는 순간에 로딩이 이렇게 수초간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어, 뭐 예를 들면 사냥을 하다가 마을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이제 사냥으로 가는 뭐 그런 사이의 구간의 로딩 지속 시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단축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봤어요 어, 기본 UI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지역에서의 이동이 그 로딩 시간이 이렇게 확실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라질 겁니다 Well, like, it never occurred to me how long it took for the loading but now that I think about it, for some people it can be annoying It, it could be Yeah, like, you never count, but if you like Think about it. Yeah. 기존에는 이렇게 회당 로딩이 100%까지 이렇게 완료되는데 뭐한 7초 정도가 됐다면 개선한 후에는 좀과해서 이렇게 눈 깜빡하는 그그 정도로 이동이 가능해요. The speed of the loading screen was just super quick. Like I want this update. You you want this update, right? I want this update, and I think adventurers will be extremely happy with this update, and I. I remember uh, there was, we, we had the FSR, and of course, there was resolution improvement where adventurers were very happy about it. And I guess, oh, Tony, you and the team would continuously do this kind of quality of life improvements, wouldn't you? 어, 네, 그 어, 편의성 개선은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연회 때나 뭔가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기도 했었고 평소에 포럼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주시는 의견 중에서도 편의성의 비중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am guessing all of, our, all of our adventurers will be happy with this update but your enthusiasm, Jeremy, right there was very astonishing. Like, ar, <laughs> yeah. I'm just going up, yeah. Yeah, well we are adventurers ourselves, so why not? And yeah, that's very natural reaction too. But yeah, we've been delivering updates and events on TNL every week, but you know, gathering all these past updates together Sort of gave me a fresh view. Well, yeah, but that's my point of view. But what did you think? Well, for me, I, I think this has been an interesting chit chat with Chang Lim. Uh, yeah, because as we look back, of course, in the past and to really see how the developers implemented the updates in the roadmap from the Heidel Ball. Yeah. 오늘 여러분과 다시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가웠고요. 준비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조만간 글로벌 3주년도 있으니 올 겨울에 또 만나뵐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여러분들의 모험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Enjoyed this coupon code from Town Name, and I hope this video was helpful.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adventures. I hope you have a good one. Bye.